어릴 때부터 공부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 신세를 많이 졌던 여동생과 달리 저에게 거는 기대가 컸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특목고에 진학했지만 고등학교 내내 성적이 좋지 않아 내신 관리에 실패했고 수능 목표한 점수에 한참 모자르며 인서울에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 내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었습니다 저희 신학의 실패로 인해 두 분이 서로 원망하고 불화가 생겨 매일 밤 다투는 소리에 일어나 앉아있을 수도 누워 잠을 잘 수도 없었답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그 시절 그 일로 인해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머뭇대고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 저는 2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성향이 투자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바이러스 시대와 더불어 투자의 시대가 왔었습니다. 모두가 주식, 코인, 부동산 등 투자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저 또한 너도 뛰어? 나도 뛰자라는 마음으로 투자라 부르기도 민망한 투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투자 손해를 현실이 아닌 것처럼 외면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사연을 이렇게 보내면서 반성하고 붓기하게 되었네요. 저는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였는데 매우 쓰라린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많이 아픕니다. 많이 부끄럽지만 적어봅니다. 주식은 어머니가 졸리 영상을 보시고 투자를 추천하셔서 대학교 4학년 초부터 작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몇만원 몇십만원만 왔다갔다 해도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4학년만 운좋게 취업을 하게 되었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첫달 월급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사람들처럼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다 한달뒤 2020년 3월 주가가 대폭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식에 돈이 얼마 들어있지 않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달 정도가 지난 6월 어느 날 주식 계좌를 열어보았는데 소액으로 가지고 있던 제 주식의 수익이 40%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주식 수익률을 보고 내가 왜 적금을 들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바로 적금을 해지하여 그 돈을 전부 주식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러고서는 제대로 된 공부 없이 좋아보이는 종목 위주로 부지성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던 터라 사는 것마다 올랐고 적금에서 뺀 돈과 추가로 어릴 적부터 모아온 저축한 돈을 합쳐 대략 2천만 원을 투자한 결과 50% 수익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성 매매와 단타 매매를 한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나니 저는 제가 투자에 소질 있는 줄 알았고 앞으로도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후 2021년 8월부터 주식시장이 빠지기 시작했고 올해 2022년 1월부터는 주식시장이 대폭락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여러 종목을 팔았다가 샀다가를 반복했고 손실 회피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1,300만 원 정도 남아있네요. 2021년 상반기에는 코인 세상이었습니다. 아무 코인을 사도 수익이 나던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당시 주식으로 수익을 보던 때였고 코인은 아직 대중에게는 도박이나 투기로 취급받던 시절이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이 되자 코인이 몇십배 몇백배가 올렸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주변에서도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도 열어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점점 바뀌게 되었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것과 비슷하게 무지성으로 코인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100만원 정도로 시작했는데 하루하루 수익을 보니 몇백만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었고 업무 시간에도 쳐다볼 만큼 하루종일 코인창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2 4시간 365일 열려있어서 진짜 사람을 미쳐버리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달 정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며 어느 날에는 90% 수익을 찍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진짜 제가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폭락한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2021년 작년 4월 코인 시장은 대폭낙장을 맞이합니다. 저는 적당한 시기에 빠져나오지 못했고 90% 수익까지 났었던 코인 계좌는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몇 달간 현실 회피를 하며 팔지 못하고 코인을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해 9월 다시 코인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제 가슴은 다시 두근거렸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전에 물려있던 돈보다 훨씬 큰 돈을 넣고 말았습니다. 분할 매수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며칠 만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조금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다 다시 그 이후는 말 안해도 다들 아시겠죠. 이번에는 저한테 크게 타격이 될 만한 돈이었던 천만원을 날리며 수익률을 마이너스 80%까지 찍었습니다. 투자자에게 치명적인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인 손실 회피, 근거 없는 낙관 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공부나 기준도 없이 투자했던 것이 더큰 이유였겠지만 말이죠. 이후 월급을 받는 족족 코인 시장에 넣었던 결과 지금 시점에도 마이너스 70% 정도 수익률을 보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금 손해가 있지 않았던 주식과는 달리 코인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자 이제서야 정신이 좀 차려졌지만 살짝 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멍청한 투자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고요. 이렇게 제 투자 경험을 적고 보니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투자의 기본 원칙인 잃지 않는 투자와 전혀 반대되는 투자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아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실력도 없었고 어떠한 투자 기준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투자에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위딩방의 추천, 커뮤니티에서 핫한 종목만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투자한 것. 위스크를 줄이고자 투자금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 매수 매도의 기준을 세우지 않은 것. 목표 수익률이 없었던 것. 위스크 관리를 신경 쓰지 않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 없었던 것.